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이 나눠주. 신나의 삶에 행복이라오. 눈물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,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, 비록 짧은 자, 주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해 이것이 행복 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 행복 이라오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